안녕하세요 살구예요 오늘은 신비아파트에 할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 전에 새학기가 시작되어서 업로드 요일과 시간을 변경하려고 해요 오늘은 1차 설문조사를 할 거고 다음주에 2차 설문조사를 할게요 위에 버튼을 눌러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다이소에서 파는 2,000원짜리 인형을 커스텀 준비 영상을 참고해서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에 머리를 플라스틱 점토가 아닌 이아코 화이트 수지 점토를 사용해서 감싸줬어요. 점토를 조그맣게 잘라 뒷머리를 만들어주세요. 물을 묻혀 자연스럽게 이어주세요. 점토를 길게 두개 붙여 옆머리를 만들어주세요. 물로 다듬어줍니다. 앞머리를 만들어주세요. 물로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점토를 길게 만들어 뜬 머리를 표현해 줍니다 시침핀을 꽂아주고 롱로즈로 구부려주세요 그 위에 점토를 감싸 묶은 머리를 만들어 줍니다 빨간색 아크릴물감으로 머리끈을 대충 칠해줍니다 어두운 갈색 물감으로 머리를 칠해줍니다 색연필로 그릴 수 있게 무광 스프레이를 뿌리고 말려줍니다 차코 수성펜으로 밑그림을 그려줍니다 색연필로 선을 따주세요 물로 차코 수성 펜을 지워줍니다. 색연필로 마저 그려줍니다. 다 그렸으면 한번더 무광 스프레이를 뿌리고. 그 위에 그려주세요 그럼 더 진하고 선명하게 그릴 수 있어요 하얀색 아크릴 물감으로 눈에 하이라이트도 찍어줍니다 황토색 아크릴 물감으로 눈에 하이라이트를 그려줍니다 분홍색 아크릴 물감으로 립스틱도 칠해줍니다. 파스텔 가루로 볼터치도 해주면 끝!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